위영평인연으로 시작이 됐었죠 이 말은 지금 특이하게도 낙관 글씨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문명에는 낙관이 있습니다 다른 육조시대 글씨에는 일체 이런 게 없죠 저자가 밝혀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낙관 글씨의 맨 처음에는 주로 시기가 나오죠 언제다 그래서 위영평인연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태 자는 원래 큰대 자가 두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크고도 크다 이런 얘기죠 태세 이 복잡하고 큰 웅장한 글씨를 어떻게 쓸까 점하나하나가성깔이 살아나 있어야 되죠 요각으고리에 올라가는 각도 이렇게될것인가이렇게될것인가이렇게될것인가이런것을 작전을 짜고 미리 관찰하고 의도를 하시는 게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습관대로만 쓰시면 발을정자입니다 정... 환일일지 즉하나에 이르는 목적에 이르는 분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뜻이고 가장 빠른 것 빠른 것이 바른 것입니다 발을자 곰칠곰칠하죠 끈틀 낙낙장송이 휘어있는 것 같은 그런 맛 사자는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깔끔하게만 써오던 분들은 이런 어떤 맛에 대해서 즉 분재만 키워오던 분들은 야생 어떤 소나무의 맛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삭자 초월을 삭자 비가 막힌 겁니다 그 의미를 한 커피 한잔 드시면서 15분 정도는 의미하고 있어도 좋을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는 세 개나 걷네요 창작이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달인데 달에 옥토끼, 금토끼가 한 마리 좀더 있어도 별 문제 없죠 자 이번엔 이제 서른 삽자가 나오는데 열십자죠 두 개가 들어가면 스몰 입자입니다 세 개가 들어가면 서른 삽자예요 원래 밑에 잇기도 하는데 이어진 것에서 비롯된 글자가 인간세자로 나중에 변하죠 한 세대라는 것은 3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쯤 보통 자식을 낳고 하니까 끝 하나가 마지막까지 살아 숨 쉬게. 음, 두 개가 찍혔습니다만은 이게 모자랑 분명히 하나가 맞죠. 일부러 두 개를 했을까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데. 신. 자 오늘의 테마 중에 하나 쓰러지지 않게 쓰시는 거. 즉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쓰시라는 뜻이죠. 양, 양치성 같은 어떤 부분들의 그 양이죠. 진, 진나라가 두. 얘기가 있는데 이 진짜 바로 진시황 할 때가 진이죠. 퇴계 진나라보다 진시황이 더 유명해졌으니. 전 책을 뜻하는 한자가 중에서 경자, 뭐 불경 성행할 때그 길경 자가 책경 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책으로서의 금자탑이죠 그다음 정도가 그 다음 정도가 전활전자라든가 이 전자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전해질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나무에도 쓰고 대나무 이것이 증어말 첨자 입니다 짧게 해야겠죠 하고 자연스러운 마지막에 이르러서의 그막좀 약간 흑갈게 쓰는 그 맛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